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유용자산에 대한 문제들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론에서 유용자산의 이론들을 어느 정도 봤는데 전체를 다본건 아니죠. 사실은 서머리 과정에서 이제 보는 것들은 전체적인 큰큰 큰 틀만 보는 거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유용자산에서 개별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에서 문제 푸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조금 모자르다 싶어서 이론을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을 한 두세 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50에서 60% 정도를 어느 정 정도 숙지를 했다. 그러면, 문제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보는 것도, 나머지 이 30%를, 어,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차근차근 많이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아, 중요한 게, 이제, 회계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론형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감가상각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유용자산의 감가상각은 미래의, 아,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에 따라서 정한다 그랬죠. 어,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휴익, 소비 행태에 따라서 어, 변동이 되는 거죠.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게뭐 어떤 거였냐? 이런 거였잖아요. 어,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 소비자가 그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어, 얼마냐고.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이제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60만 원이라면 소비자의 효용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저 물건에 대한 효용이 40만 원이라면 60만 원짜리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물건에 대한 효용이 80만 원이라면 60만 원짜리 물건을 살 거예요. 20만, 20만큼 효용의 증가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구매 여부를 판단 해보면 소비자의 효용이 40만원일 때는 당연히 사지 않겠지만 80만원일 때는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효용이 어느 정도 8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저 물건을 사겠지 그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 효용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10만원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4년간 이제 효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10만원에 판매가 가능하면 60만원짜리 사가지고 10만원을 내가 다시 받으면 결국 내가 쓰는 건 얼마예요? 50만원짜리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삼각대상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이 80만원짜리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저 기계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만원에 판매가 가능하면 실제 부담액은 자기가 50만원을 부담하는 거고 그건 삼각대상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럼 그 80만원이 4년 동안에 어떻게 효용이 어, 소비가 되는지 즉그 효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 1차년도에 40, 2차년도에 20, 그 다음에 15, 5. 일단은 처음에 물건이 새 물건이 나한테 이제 들어왔을 때는 효용이 좀 크겠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그 효용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4년 도에 쓰지 못할 정도가 됐다. 자 그랬을 때그 효용 80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 80 중에서 4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20 가져가고 15 가져가고 5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60만원을 주고 이제 저걸 산 거죠. 사실은 저 물건을. 그러면 그 60만원 중에서 10만원 나중에 내가 받아갈 거니까 50만원의 어떤 그 비용, 경비, 그 지출을 뭐냐면 효용의 소비 행태에 따라서 어 쓰라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연도, 4차 년도에 그 50만원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냐. 이 효용, 즉 내가 가지고 가는 효용의 형태 있죠? 그 형태와 똑같이 여기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년도에는 여기 보면, 50만원을 내가 이제 쓸 거죠? 여기 보면, 실제 부담이 50만원이니까. 그 50만원을 내가 부담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전체, 그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 효율은 80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40을 내가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80에서 40을 가져왔으니까, 50에서 그게 해당되는 부분만큼 소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그럼 다음 번도 마찬가지겠죠. 어, 전체 80 중에서 20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이만큼 소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금액을 찾을 때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되죠. 상각대상 금액을 가지고 어, 그 금액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효용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효용에서 내가 소비된 효용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게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상각대상 금액을 구하는 저 방법이 미래 예상 효용의 소비 행태를 행태에 따른 원가의 배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를즉 내가 부담한 원가는 50만 원이고 그 원가를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무작위로 배분하는 건아니란얘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 소비 행태에 따라서 즉 효용을 어떻게 가중하는에 따라서 배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미래 예상 효용의 소비 행태에 따른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말이 좀 복잡한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런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미래의 소비 행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수치화 시켜서 계량화 시킨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그게 걸그 어렵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기업회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가져다가 쓰면 그게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유용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한다 감가상각은 내가 쓰면서 효용을 계속 가져갈 때, 그 효용에 가져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가를 소비가 될, 원가가 소비되는 거죠. 원가의 배분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용 가능한 때, 이 사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때라는 건 자기가 쓸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쓸수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100원에. 그리고 그 에어컨이 이제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려면 를뭐 실외기 같은 것도 이제 달아야 되고 그래야지 에어컨만 딸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밖에다 실외기 달고 호수 연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입하는데 100원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운송하는데 10원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5원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하더라 즉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그래서 그게 소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취득과정은럼럼 어디까지야? 저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설치까지가. 그리고 감가상각은 여기서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취득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지출액. 그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입비용 100원이 취득원가가 아니라 내가 그걸 가져와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올 때까지의 지출액이 취득원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취득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감가상각이라는 건 그때부터 이제 어그 효용의 소비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 이제 맞겠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취득한 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취득을 하고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도 아직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험운행이라든가 또는 뭐 조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나야지 내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때하고 사용 가능한 시점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재로 할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용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 유용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이거 재고자산 쪽에서도 한번 봤는데 <웃음> 봅시다 제품 보생, 배송용 트럭이 있어요 이거는 이 제품 제 배송이 에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제품 배송용 트럭을 공장을 신축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이 트럭은 제품 배송을 하기 위한 트럭이니까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자산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저거 감가상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처음에 샀던 금액이 그럼 그게 제품 배송에 사용돼즉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그, 그 공장을 신축하는데 공장 신축용으로 저 트럭을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뭐 시멘트를 옮긴다든가 그런 걸할때 자, 그러면 그걸 제품 배송에 사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겠죠. 100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저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겠지. 자, 그때 감가상각비 이거는 비용이 되는 거죠. 어떤 비용이냐? 판매관리비, 제품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한 배송비로 사용이 되는 거야, 저게. 그게 이제 판매관리비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공장 신축용으로 썼다고 합시다. 일단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냐? 다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넘어가요. 즉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다시 없애면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옮겨버린다는 얘기, 대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감가상각비가 건설중인 자산으로 옮아가요. 즉 자산이 되는 거, 자산이. 그러면 이게 이제 상각이 될 때, 얘가 얘가 감가상, 감가상각이 될때이 금액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뭐냐면 비용이 되지 않고 자산이 되는 거죠. 즉 이거를 이제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여기서는 비용이 됐지만,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국엔 공장 신축용으로 저걸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된 지출만큼이 또 다른 자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또 다른 자산이 상각이 될때 같이 상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감가상각액은 그 자산의 일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자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용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또는 유휴 상태, 즉 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는 딱두 가지가 있죠. 보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나라고그 다음에 자산이 제거되는 날. 자산이 제거된다는 얘기는 감가상황이 끝나는 날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봐, 물건을 다른 데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 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다가 딴 데로 처분하는 경우 그건 제거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두가지예요 이걸로 되거나 또는 이걸로 되거나 즉 유유상태가 되더라도 유유상태는 잠깐 쉬는 거예요 음. 그때도 감가상각은 계속해야 된다 중단하지 않는다 그쵸? 유유상태는 그 사, 자산이 아예 사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쓰다 보면 쭉저 트럭을 가지고 어 트럭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떤 날은 안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 쓰는 날도 있겠죠. 그냥 안 쓰는 날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산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유 상태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유유 상태가 됐을 때그 강가 상을 중단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가 상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아예 안 쓰겠다는 의미야, 그죠 그때는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매각 예정 자산으로 넘어갈 때죠. 또는 자산이 제거되면 당연히 그거는 내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그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단해야 된다가 틀린 말이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매회계논도 말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행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행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다. 강가상한 방법을 얘기를 할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음,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행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행태를 처음에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처음에는 뭐 40, 뭐 15, 뭐 1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비를, 어, 효용을 소비를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행태가 바뀌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가상한 방법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소비행태를 처음에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소비행태를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추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소비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각을 해야 될 텐데, 1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행태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 서또 감가상각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음.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1차는도 어, 이렇게 60, 30, 25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아까 내용을 살짝 다른 게 삼각대상 금액을 여기서는 이걸 0으로 봤어요 잔존가치가 없다 즉 나중에 10만원 받고 팔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사온건 60 이란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60에 사가지고 왔고 그 60을 다 써야 돼요 근데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이 120만원이 래그 120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이만큼 삼각을 한 거야 즉 60만원을 내가 지출했는데 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120이었어. 근데 60을 처음에 얻어갔어. 그래서 30만큼 소비가 된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강가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2차 연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거예요. 보니까 효익의 소비 행태가 20, 20, 20 이렇게 바뀐 거야. 즉 처음에는 이렇게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미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가 될것 같아요. 그럼 결국 감가상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죠그 결국 얼마가 될까요? 남은 30을 가지고 10, 10, 1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소비행태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상각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미래 소비행태라는 건 추정이에요 추정을 해 가지고 그 추정치에 따라서 실제로 발생이 됐다면 그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소비행태에 따른 변동이 됐을 때 거기에 감가상환 방법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환 방법을 변경해줘야 되겠죠. 소비행태가 바뀐다면. 그죠? 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회계처리에 대한 어, 내용인데 자산 손상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산 손상은 뭐 유용자산만 있는 건 아니죠. 어, 자산 손상에 대한 규정을 유용자산이 갖다 쓰고 무용자산에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금융자산에 갖다 쓰고. 그럼 유용자산 쪽에서 자산 손상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어,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용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근데 손상검사는 연차의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수 있고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를 한다. 서로 다른 무용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시점에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용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의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하자 뭐 말들이 굉장히 뭐 긴데 손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손상의 시점, 손상, 손상에 손상 대한 어떤 검사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자산 손상에 대한 상항인데 손상 처리 과정을 보면 손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하는 거죠. 그럼 지우가 없다면 손상에 대한 영구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인데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내용 요소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용자산, 사업결합을 하는 영업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 지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손상 지우가 없더라도 해보란 얘기야. 매년.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매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감가 상각을 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얘들 네 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손상이 있는지 손각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상각을 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게 이제 얘네들을 항상 손상 손상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손상 검사는 어떻게 하냐?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해도 돼요. 매년 뭐 말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돼요.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실시하라. 즉 어그 전년도 2월 1일에 손상 검사를 했다면 그 다음년도 2월 1일에 손상 검사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6월 1일, 뭐 7월 1일 또는 뭐 그다음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손상이라 어, 어떤 일정한 시점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때 손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텀은 항상 일정한 유지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를 하는 거고 자산별로 손상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무용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자산 자체가 다른데 굳이 그걸 같은 날할 이유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손상 검사가 가능하고, 단, 처음 무용자산을 내가 가져왔을 때는, 말 회계년도 말 전에 한번 손상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자산별 손상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틀린 말은 뭐가 있느냐. 매년 같은 시점에 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겠죠. 뭐 어떤 거, 서로 다른 무용자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어, 규정에서 보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서 손상검사를 하는데 근데 어느 때라도 해도 된다. 그리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일 때는 다른 시점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시점에 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겠죠. 나머지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 내용 자체를 길게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이런 것들은 어, 매년 해도 되고 그렇지만 같은 시점에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자산일 때는 다르게 해도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 항상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모두를 추정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어,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손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손상은 회수 가능액과 그다음에 어, 장부 가액을 비교하는 거죠. 자, 어 내용 연수가 3년짜리 내용 연수에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1차 년도가 끝나면 200만 큼 현금이 유입될 것 같고 200만큼 유입될 것 같고 200만큼 유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 걸쳐가서 600이 유입될 것 같은 그런 자산이야 그래서 그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560원의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산을 내용수까지쭉 썼을 때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으에 대한 현재 가치 그게 사용가치예요 자그 다음에 <웃음> 공조가치즉 이게 이제 판매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팔았을 때 지금 내가 판다면 얼마일까 봤더니 650원이 돼 그러면 어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죠.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거든 얘가. 어떤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을 계속 쓰든지 아니면 팔든지 선택을 해봐라. 그럼 팔았을 때 가격과 계속 썼을 때 가격을 비교해야겠죠. 계속 썼을 때 가격은 560원이야. 근데 팔았을 때 지금 팔면 650원 받을 수 있대. 그럼 당연히 650원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게 회수 가능가액의 의미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큰 금액인 650원이 회수 가능가액이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700원이었다. 장부에 기록되고 있는 금액이 700원이라면 회수 가능가액이 650원. 즉 50원만큼은 자산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부에는 7 0 0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자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650밖에 안 되니까. 손상이 된 거죠. 자 근데 장부가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죠. 이때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내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 손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회계처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가치 650에 대한 자료만 있다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공정가치 650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만약에 장부가액이 700이라면 650,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 금액을 알아야 돼이 금액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해보자고요 장부가액이 600이에요 근데 하나를 측정을 해봤더니 6 5 0이래 그러면 이650 보다 얘가 작으니까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즉 사용가치가 650 보다 크다면 당연히 손상이 없는 거야 650 보다 작다면 그때 650이 될 테니까 그때 손상이 없는 거야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공정가치 하나만 딱 측정을 해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웃음> 자 사용가치가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용가치가 850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장부가 600인 상태예요. 이거 음.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요? 회수원의 가위 850이 되겠죠? 그래도 순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나 이게 있을 때나 똑같단 얘기야. 자료를 두 개를 다 측정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일 때는. 그중둘 그 중에 하나가 얘보다 높다면 얘보다 높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어, 측정해야 되는 경우는 있단 얘기죠. 음. 물론 여기서 이제 공정 가치는 순 공정 가치의 의미예요. 순 공정 가치. 이 여기서는 공정 가치, 즉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공정 가치를 썼지만 실제 비교할 때, 즉회수가능 가익을 할 때는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왔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회수 가능가을 측정할 때 항상 순 공정 가치, 사용 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음. 즉 손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손상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쨌든 간에 회수 가능까지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측정을 해봤더니 걔가 이 위에 있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머지 하나 사용 가치가 어떤 값이 되든 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손상 차선은 항상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어 손상 차선 볼까요? 그리 이제 취득시에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기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한 거예요, 재평가. 그래서 그 기계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만큼 뭐가 되냐면 기타 포괄손익이 되죠. 이 재평가의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재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오, 측정을 해봤는데 손상이 발생됐대요. 그래서 그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게 되면 그 줄어든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 기존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단기손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단기손익이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이 있던 것 이거는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하고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그게 단기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단기손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상초사, 손상차손은 항상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번째 어, 현금 창출 단위 또는 자산이 배분된 어 아, 현금 창출 단위 또는 영업권이나 공동 자산에 배분된 최소 현금 창출 단위 집단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손상 차손은 현금 창출 단위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공정 가치에 비례해서 각각 배분을 한다. 어, 우리가 이제 손상 즉그그 그, 저기죠. 그 현금 창출 단위. 즉 일종의 사업부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보시면 핸드폰 사업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핸드폰 사업부에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과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을 보니까 공장은 25만원짜리의 장부가액으로 측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계는 15만원짜리에 돼 있어요. 장부에. 그래서 총 합계가 이제 40만원으로 된 상태예요. 자, 근데그 핸드폰 사업부 핸드폰 사업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을 보니까 한 4년, 3년 정도 핸드폰 사업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보니까 한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원, 8만 원, 5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걸 이제 사용가치라고 얘기하죠, 얘를.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핸드폰 사업부에 있는 공장과 기계를 처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처분한다고 봤을 때 공장은 한 2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대비용 부대비 없다고 합시다 그냥 순공장 가치의 의미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기계는 한 4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합계를 보니까 24만 원 정도가 됐대 그러면 회수 가능액을 이제 측정할 때 여기서 이 핸드폰 사업부 전체 회수 가능액이에요 그걸 측정을 해보니까 일단 사용 가치는 23만 원이고 순 공정가치는 24만원이에요.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 24만원과 그 다음에 사용가치 23만원을 가져와서 회수 가능액을 측정을 해보니까 24만원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니까. 그죠? 렇 그럼 결국 장부에는 40만원, 사업부에서 40만원의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부에서 얻을 수 있는 회수 가능액은 24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손상이 일어난 거야. 그죠? 렇 그래서 이만큼 이제 손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손상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일단 손상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40만원짜리가 24만원이 되야 되니까 16만원 만큼 손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손상 금액을 어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 재무제표에는 그 공장과 기계로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핸드폰 사업부 전체를 통으로 이제 없앨 수는 없겠죠. 안에 있는 자산들, 자산별로 어저 손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럴 때 비율대로 인제 하는 거죠. 보면 장부가액 40만원 짜리 중에서 25만원 이게 62.5% 예요. 그러니까 16만원 중에서 62.5%인 10만원 만큼을 손상을 하자 이거 공장에서. 그 다음에 40만원 중에 37.5%인 기계를 16만원 중에 37.5%인 6만원 만큼 손상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장부가액 25만원 짜리가 여기서 손상 10만원이 되면 여기서는 15만원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5만원 짜리가 6만원 빼고 나면 9만원이 되겠죠 결국은 장부가액 비율로 손상을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 개를 합계를 내면 24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업부의 손상은 이렇게 장부가액 비율로 손상을 한다 음. 그리고 죠그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손상되는 금액만큼 까주면 그두에이 금액이 손상 후에 장부가액이 되겠죠 이금액.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가치 비율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장부가액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어, 나머지 얘기는 맞지만 이게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각각 배분한다. 이것도 종종 나왔던 문구니까 잘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 차선은 후속 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환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영업권이 있죠. 얘는 다음 기간에 손상이 발생돼도 환입을 하지 않죠. 영업권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그 여러분들 이제 권리금이라든가 또는 네임밸류 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해 볼수 있는데 네임밸류라는 거한번 떨어지게 되면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 네임밸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다시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 네임밸류가 다시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올라간 그 네임밸류는 그 전에 있던 네임밸류가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업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네임밸류 같은 거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나타나지 즉 다시 그게 회복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영업권에 대한 손상이에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첫 번째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그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유흥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어쨌든 간에 취득 원가에 대한 대원칙은 뭐죠? 쓸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지출액이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쓸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취득 원가에 대한 규정들, 유흥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이거는 꼭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번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이거는 취득하는 유용자산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원가가 되는 거고 다른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소요되는 원가 이거는 물건을 팔기 위한 원가죠 취득하는 원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라는 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이거는 뭐냐면 유용자산을 내가 가지고 왔고 그걸 계속 쓰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뭐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는 뭐예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취득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영진이 우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한 저급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이것도 유용자산의 원가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물건을, 어떤 기계를, 어, 들어와서, 그걸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상태, 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물건,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100개를 다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아직은 기계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100% 만들지 못한대요. 그렇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요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취득 과정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 비용들은, 원가에 들어가지 말라. 즉, 취득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야 이거 돌리는 비용이 되는데, 즉, 어떤 기계를 사다가, 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그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간데 그 채굴을 해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손실을 그,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어떤 기계에다가. 기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냐 이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미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취득 과정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취득 원가라는 건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떤 지출에 대한 손실 같은 거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취득 과정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가 이거는 뭐냐면 기계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던 기계를 어 기계가 이쪽으로 가서 라인을 이렇게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그 음 뭐야 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쪽으로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도색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이동도 그렇고 조금 이제 번거롭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립하던 기계를 이쪽으로 옮긴데 이렇게 나가도록 생산라인이 그럼 보다 좀 원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재배치예요 그럼 결국 이건 취득과정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가 들어가서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첫 번째가 있네. 그죠. 가동 손실을 가 초기 가동 손실.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설치 장소 준비원가 당연히 설치를 하고 쓸 때까지 들어가는 지출액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 즉 아직은 사용을 하지 않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취득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운송비 당연히 취득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설치 당연히 취득 과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올지하는것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해서 유의적이라면 유의적이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감가상각한다. 여기에 대한 기가 <웃음> <웃음> 항공기가 이제 얘가 나오죠.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 동체가 보통 뭐 20년, 20년인가 30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동체, 이 비행기 동체를 20년이나 30년 정도 쓸수 있대요, 저거를. 자,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엔진은 한 10년 정도를 쓸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비행기 전체를 20년으로 감가상가를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하 얘는 10년 쓰고 다음에 또 새로운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라는 유형자산의 일부, 즉 엔진,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이 엔진은 따로 별도로 강가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0년 동안에 강가상을 하고, 동체는 20년 동안 강가상을 하고, 그리고 얘가 또 바뀌게 되면 새로운 걸로 바꿔서 또 이제 10년 동안 강가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어, 그유형자산에서 하나의 유용자산 안에 별도로 구분해서 강가상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두번째 유용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해서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해서 강가상 할수 있다 자 위에 얘기하고 밑에 얘기인데 둘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유의적이라면 별도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잖아 가능해요 그래. 그러니까 꼭 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각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음이 경우 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 있죠 어, 뭐 제품 배송의 원래 목적에 사용이 됐다면 이제 비용이 됐을 텐데 그죠? 만약에 다른 자산에 어떤 사용이 됐다면 그 감가상환비는 그 다른 자산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가상환비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감가상환비는 다른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니라면 비용이 되겠지 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유사는 적어도 매 회기론도 말에 재검토한다. 왜냐면 이게 다 추정이니까, 그죠? 네, 잔존가치라는 건 나중에, 어, 뭐,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쓸수 있는 기계인데, 뭐 자동차로갑시다 어, 뭐 자동차는 뭐 10년 동안 내가 그걸로 이제 쓸수 있는 자동차인데, 10년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그, 팔, 팔게 되면, 뭐, 고철값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원 주고 샀는데, 고철값 뭐 1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9 0만원 내가 소, 어, 소비하는 거니까. 그게 잔존가치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쓰다가 어, 보니까 한 나머지 한 5년 남았는데 5년 뒤에 이거 팔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고초값도 못 받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잔존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러게 되면 삼각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좀그 다음에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몇년 동안 처음에는 10년 쓸줄 어,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5년밖에 못 쓰겠어. 그러면 줄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 잔존 가치의 내용 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년도 말에 다시 재검토해서. 바꿀 게 있다면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 형태.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공정가치를 뭐 사실 측정해도좀 힘들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른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상에 대한 설명. 손상에 대한 내용이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첫 번째,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 차선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요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있죠? 어, 재평가를 했을 때그 재평가된 금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평가된 자산이 손상이 돼서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손상된 금액 중에서 기타포괄손익이었던 건 기타포괄손익에서 감소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단기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손익을 인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재평가되는 자산의손상차손은 재평가 감소액으로 처리를 하자.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가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때 회수 가능가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이죠. 음, 이게 이것도 종종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잘안 틀려요. 이게 사람들이 다아이 정도는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고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웃음> 크다. 그게 뭐냐면 장부에 아죠 회수 가능액이 장부 내보다 작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부에는 100원 기록하고 있는데 회수 가능액은 뭐 80원 또는 70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산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만원짜리 장부가에게 어떤 그 자산이 있다면 거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 공정가치와 부대비용이 6,000원과 500원이에요. 그래서 순공정가치가 5,500원이래. 그리고 사용가치가 7,000원이래요. 두 번째 케이스는 12,000원, 500원 해서 11,500원, 그 다음에 9,000원. 근데 어 우리가 이제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뭐죠? 둘 중에 큰 금액이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7,000원이 큰 금액이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게 큰 금액이 되겠네그죠 그러면 이사용가치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수 가능액만큼 뭐가 돼요? 이게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1,500원이 되는 거거든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0, 그 다음에 500원이죠? 그러면, 11,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 9,000원.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경우냐? 여기에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손상이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장부가액. 그 다음에 회수 가능가액. 즉, 회수 가능가액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때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가 초과할 때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일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관계없이 매년 손상 검사를 하자. 우리가 이제 매년 손상 검사를 하는 것 중에 얘네들이 있었죠. 자산 손상에서 보시면 손상 처리 과정은 이렇게 즉 징후가 발생했을 때 여부를 판단하고 손상이 됐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건데. 근데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비한정적인 것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사업 결합을 취득한 영업권 우리가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용 자산이 뭔지 그다음에 뭐 비한정적인 게 뭔지 그거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제 봤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차선은 우선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후에 현금 창출 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우리가 이제 전 문제에서는 이제 그 영업권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봤었고 여기서는 영업권이 있을 때를 얘기 하는 거죠 핸드폰 상업 똑같이 음. 거기에서 공장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영업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뭐냐 면뭔 얘기냐면 핸드폰 사업부를 딴 데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대신에 권리금을 좀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공장과 기계와 그다음에 그 권리금 그걸 이제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얹혀준 거죠 그쪽에다가 그 영업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요. 어, 공장은 25만원, 기계는 15만원, 그리고 얹혀준 돈을 더 얹혀준 돈이 6만원 정도 있대요. 그래서 총 합계 장부금액이 얼마인가요? 46만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의 미래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3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14만원, 8만원, 5만원 정도가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23만원 정도가 된대요. 저게. <웃음> 그리고, 공정가치를 따져보니까, 공장은 20만원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는 4만원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영업권에 대한 공정가치는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이 회사는 손상. 즉, 이 회사의 가치 네임벌레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공정가치 자체도 없는 상태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누가 이 회사,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정가치를 따져보니까 24만 원 주고 다달는데 결국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사용가치 2 3만원이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권한액이 되겠죠? 그럼 24만 원이 될 테고 그만큼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상에 대한 판단을 할때 이제 손상에 대한 손상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이 보면. 첫 번째 1차로 손상되는 부분은 얼마냐면 영업권을 먼저 손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공정가치를 우리가 봤겠지만 자 어떤 사업부가 손상이 됐을 때그 사업부 안에서 그 전에 권리금 줬던 금액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네임별로 내가 사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라면 그네임별로 이미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그 회사가 손상이 됐을 때그 회사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먼저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손상되는 금액은 100% 한대로 일단 여기서 6만원 만큼 여기서 무조건 손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2차로 저기에 대한 장부가액 비율로 이제 손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6만원을 빼고 나머지 얘네들 얘네들의 합계가 총 40만원이잖아요. 그 40만원 중에서 얘가 62.5% 얘가 37.5%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6만원을 손상을 할때 이렇게 10만원, 6만원을 손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46만 원에서 6만 원 빼고 그다음에 16만 원 빼면 2 4만 원이 되겠죠. 그럼 결국 공장은 15만 원짜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계는 9만 원짜리가 되고 영업권은 0이에요. 영업권 영혼권은 그 가치가 이미 끝난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 사업부에 사업부에 영혼권이 있다면 이걸 먼저 100% 한도로 손상을 하는 거. 만약에 그어 뭐냐? 어 회수 가능 가액이 음40뭐 4만 원이라고 아 42만 원으로 합시다. 이게 42만원이래.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 42만원으로 손상을 해야 되니까. 얼마? 46만에서 42만원이면 4만원이 손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4만원 손상. 나머지는 손상이 없겠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100%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먼저 손상을 하는 얘기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손상은 우선 영업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부금,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한다. 맞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웃음> 자산 손상의 징후를 검토할 때는 시장이자율 시가총액 등의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계획 등 내부 정보와 그 다음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손상 여부라는 걸 판단한다 그랬죠? 그 손상이 될까 말까, 뭐, 됐을까 말까, 그런 판단할 때그 손상 징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징후에는 내부 징후가, 있, 징후가 있고 외부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손상 징후를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외부 정보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계 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또는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중요하게 더 크게 떨어졌다. 그런 징후가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뭐 영업하는, 영업하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경제 뭐 법률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바뀌었다 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해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할인할 때어그 시장 이자율을 이제 할인할 때그 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잖아요 근데 이자율 금액이 높아지면 그 금액이 작아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자산 장부 금액이 기업의 시가 총액보다 많더라. 즉 시가 총액은 지금 뭐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장부에는 뭐 천만 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손상 지구가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아봐야 얼마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죠자 이게 이제 외부 정보고.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보시면 자산이 진부하거나 또는 물리적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더라. 뭐뭐 뭐 어떤 기후라든가 또는 뭐 천재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산의 어떤 그 사용 가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회사 내부의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즉 중요한 변화가 회계 기간 중에 일어날 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 자산을 뭐 이런 거를 이런 얘기예요. 음그 저기 뭐 IT 같은 거 또는 뭐 디자인 프로그램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어떤 컴퓨터 같은 걸 이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거나 또는 그랬을 때그 고가의 컴퓨터를 계속 쓸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그 고가의 컴퓨터가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쓸모없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 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내부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이런 징후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손상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눈에 좀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뭐 글쎄 어떤 거뭐요 요 정도,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 뉘앙스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아 지금 기억 상황이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외부 정보구나 뭐 정도. <웃음>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섯 번째, 어,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1번 문제가, 아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음, 문제 5번까지를 봤는데, 어, 다음 시간에, 어, 문제 6번부터 한번또 풀어보도록 할게요.